저는 그 어렸을 적에 김지각이라는 아버님의 스승 되시는 아버님한테는 아버님보다 19살 더 많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 아버님의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 같으시는 분은 아직 독립투사였는데 독립투사였는데 저 어릴 때 같이 자면서 여기 보면은 이런데 이런데 고문당한 이게 뭐라 흔적이 많아 요 이게 뭐야 우리 단군 지당했어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아주 그냥 유명한 그, 요새 말, 의열단 단원이었던 분이신데,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. 뭘 물어봤냐면, 아, 이렇게 당할 때 아프지 않으셨대요. 아프지. 그, 그, 일본, 그, 때 헌병들하고 고등계 형사는 모를 거야. 그랬는데, 그때 아프구나그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밉죠. 일본 놈들이, 그때.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그래서,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, 그때. 그 사람은 말이다.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.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저는 어릴 때그말 뜻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우리가 누구를 한번 미워해봅시다.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, 인간을 따져볼 때는 정말 저것도 인간인가 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한번 미워해보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심히 빠지지 않습니까? 한번 그런 경우가 수없이 겪었지 않습니까? 내돈띄어먹고 정말 뻔뻔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을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그 사람을 미워했을 때 내가 속이 시원하냐 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이 쭉쭉 빠지는 거 아니야? 내가 더 죽을 맛 아니야? 그래서 결국 다시 봤을 때 미워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? 자신을, 위하, 자신을 위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지워버리는 마음이 그게 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는 그분이 그 정말 참 독립운동 투사라서 그 일본 고등계 형사들한테 고문을 당했던 그때 저한테 어린 나에게 남,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이 불쌍했다 좀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좀 약하다 탈듯이 그러면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강하다면 은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남을 좀 남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야 내가 좀 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좀더좀 좀 힘이 있게 좀 해주십시오. 이게 우리 바른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, 좀 어려운, 어려운 이야기지만, 어렵지만, 미움은, 미움, 미움처럼 우리가 바보가 없습니다. 세상에, 불경에서 보면, 온갖게 보면은,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내 제일, 그, 말해, 은인으로 생각하라고 나오는 부모 법국이 온갖게 나와 있는데, 기독교에서는, 온수를, 정말, 정말,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, 온수를 갖다가 이건 너무 심한 말 아니겠어요? 철천지 온수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온수를 갖다가 최고의 생명의 은인으로서 대접하라는 불교의 구절에는. 그 말이 참 어려운 것같지만 한번 우리 그말 뜻은 한번 이해해보자고 한번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? 미워저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,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는 마음.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하는, 미움, 미워하는 마음이, 미, 미움이 더좀 약한 마음이다. 하고 한 번, 우리 한번유로해줄수 있는 마음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